안녕! 아깝지만 뭐... 어. 망했다. 내가 의펑 이제 머리 반을 다 했고 근데 생각보다 컬러가 너무 예뻐서 색깔이 최고예요,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하... 그래서 결론은 쿨톤들의 톤다운 컬러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머리를 톤다운을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원래는 맨날 샵에 가서 염색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돈도 아낄 겸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직접 셀프로 한번 염색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냥 염색약이 아니라 컬러 트리트먼트 페인트래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하면서 염색까지 시켜버리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운동하고 오면서 랄라블라에서 쇼핑하고 왔거든요. 페인토즈 컬러 트리트먼트 페인트 쿨블랙 컬러 시크한 푸른빛이 감도는 딥블루블랙 쿨블랙 cool 컬러라고 써있어요 구성품은 이렇게 비닐이 들어있는데 장갑이지 않을까. 어? 아니네? 어 냄새가 좋다. 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지? 아 이거 제가 일부러 버릴 옷을 입, 입었거든요? 봉지가 들어있네요. 아 장갑도 들어있구나. 장갑이랑 어떻게 입는 거지? 이거 묶어야 되나봐요. 풀어서 이제 비포, 염색하기 전 비포 머리입니다. 거의 은발, 금발의 그 어딘가 사이인데 탈색이 조금 덜된 부분이 약간 노릇노릇하고 <웃음> 탈색이 좀잘된 부분은 약간 회색빛이 돌아요. 안녕. 아깝지만 뭐. 이거는 근데 컬러 트리트먼트니까 색이 금방 돌아오겠죠, 까놓으면? 장갑을 끼고 얼른 발라볼게요. 근데 이거 기대 안 하고 그냥 샀는데 이가 어, 괜찮다 발라봐야 알겠지만 일단 냄새부터가 너무 좋아 아 뚫어줘야 되는구나 하고 여기는 뚜껑으로 어! 짜보겠습니다 근데 <웃음> 이미 잠깐에 빵거가 뚫렸네 어, 이상하게 뚫려서 <웃음> 징그럽게 나온다. 이게 예, 짜고요. 망했다. <웃음> 아, 이거 샴푸 뭐 하는 거네. 뭐 샴푸, 하, 샴푸 하고 나서 해야 된대요. 대갈 텅텅. 머리를 좀 감고 올게요. <웃음> 머리를 감고 왔어. 이거 찔린다고 급하게 화장을 했는데, 엉망이 돼버렸네요. 샴푸만 하고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타올 드라이만 하고 하라고 써있어요. 근데 아까 미리 묻혀둔 데가 살짝 살짝 이렇게 컬러가 입혀졌어요. 기대가 되는구만. 이렇게 머리를 어느 정도 말려주고 이런 식으로 컬러가 입혀지고 있거든요. 색 너무 예쁘죠? 생각보다는 진짜 블랙보다는 약간 네이비 컬러에 가까운 것같아 이런 식으로 뿌리까지 끝까지 컬러를 입혀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계속 해볼게요. 제가 뿌리가 되게 많이 자란 상태인데 한이 정도 자랐거든요. 좀덜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점점 장갑이 무의미해지고 있는데 제 머리 반을 다 했고, 이거한 통도 이제 다 썼어요. 이제 마지막 한 통으로 머리 반을 마저 해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컬러가 너무 예뻐서, 진짜 이대로만 나오면 너무 좋겠다. 약간 푸른빛 도는 거 보이시죠? 뭔가 이제 밝은 머리에 살짝 질렸달까. 그냥 밝은 머리를 염색하면은, 아, 난 역시 흑발이야. 이러고 빨리 톤 다운하고 싶어지고, 톤 다운하면 아그 밝은 느낌의 화사한 느낌이 되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웃음> 지금 거의 장갑 끼나 봐나 뭐, 아예 안낀거보단 낫겠지? 확실히 흑발을 하니까 얼굴이 더 하얘 보이는 것 같아요 뒤에가 잘안 보이니까 뒤에를 좀더 꼼꼼히 발라주고올게요 뿌리까지 머릿결은 좋아지면서 염색도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누가 개발한 거야. 5분에서 10분 뒤 방치하고 헹구면 되거든요. 나 아직 헹궈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이것보다 연해지면 조금 안 되는데 지금이 딱 예쁘거든요. 이 화면에는 거의 블랙으로 나오나? 이 색이에요, 이 색. 약간 애쉬빛이 좀 들어있는 딥블루?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머리를 감고 갈게요 제발 이 상태로 나와라. 너무 예쁘다, 지금. 짠 여러분,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아까 막 도포했을 때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거의 똑같아요. 말려도 근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바싹 말리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말렸거든요? 역시나 예상대로 <웃음> 살짝 밝아졌네요. 이게 지금 빛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회색 느낌도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고 근데 막 멀리서 봤을때 그렇게 막 더럽게 얼룩덜룩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한 2만원? 2만원어치 들었나? 그 정도면 가성비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머리가 지금 너무 길러서 앞머리도 좀 내친 김에 자를게요. 슉. 가위를, 미용가위를 들고 왔고요. 이걸로 아주 살짝만 길이감을 조금만 짧게 해 볼게요. 시술 앞머리는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이 가운데 부분 남기고 나중에 고데기 말거 생각해가지고 옆머리는 사선으로 시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사선으로 잘라야 돼요. 근데 뭐이 정도는 다들 혼자서 자르시죠, 집에. 집에서. 저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혼자 잘랐어가지고 도가 텄습니다. 앞머리까지 완성. 이렇게 해서 오늘 셀프 염색이랑 앞머리 커트하는 거 살짝 보여드려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염색한 게 훨씬 더 낫죠?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슈퍼 쿨톤이었어.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뭔가 더 얼굴이 부해 보이고 이목구비가 묻힌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저번 영상인가 응? 댓글에서 언니는 역시 흑발이 최고예요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더 이렇게 마음속에 불이 지펴져가지고 빨리 해야겠다 이러고 당장 사왔죠 그날인가 다음날 바로 운동 끝나고 제 머리 길이는 한 쇄골 밑에 정도까지의 길인데두통 썼는데 제가 처음에 버린 것까지 합하면 은한한통반 정도 쓴것 같아요. 양도 꽤 많고 완전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은 머리가 거의 샵에서 받은 색깔이에요 솔직히. 저이 색깔을 작년 여름에 비슷한 색깔 했었거든요. 그 색깔이랑 진짜 비슷해요. 전 사실 제 친구 한거 보고 깜짝 놀래서 나도 셀프로 해봐야지 하고 산 거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샵에서 한 색깔 같이 나오지?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잘 만들어요, 진짜? 일단 제 생각보다는 살짝 블루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쿨톤으로서 아주아주 아주 너무 만족스러운 색이 나와서 기분은 좋네요. 그래서 쿨톤 분들 중에서 살짝 톤다운 느낌 내보시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건 솔직히 딥블루라는 색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빛이 없으면 은 되게 어둡긴 하거든요. 거의 그냥 나, 네이비? 네이비 컬러같이 보이는데 한 지금 이 정도 컬러 있잖아요. 근데 빛받으면 은 완전 파란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지금. 형광등에 비춰지는 컬러 보시면 은 완전 파란빛이죠. 그 샴푸를 몇번 해보고 물 빠지는 거 봐서 이 컬러를 몇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이게 색이 어떻게 빠지는지는 제 영상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관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만족스럽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